산 밑에 있는 도로가 중명리 생태공원 가는 도로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차량이 생태공원 가고 왼쪽으로 가는 차량이 시내로 가는 차입니다. 이 도로는 항에서 동네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오른쪽에 집터가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큰 감나무가 세구로 있고 다른 나무가 몇구로 있습니다. 이 도로가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담장은 아주 깨끗하나 주택은 철거를 했습니다. 마당에 수도가 있습니다. 현재 집터를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나무가, 아주 큰 감나무가 있습니다. 앞집감은 아직 따지 않았지만, 이집감은 다딴것 같습니다. 옆에 컨테이너가 있으나, 컨테이너는 판매할 물건이 아닙니다. 앞쪽에 옛날 화장실이 있습니다. 감나무가 아주 큰감나무가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중명리 생태공원입니다 여기가 포항공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포항 시내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영일만 대로에서 영일만 신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경주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가 포항공대 에 있습니다 여기가 포항효자웰빙 SK타운 있습니다 연일대교입니다 생태공원 입구에 있으며 물건지에서 연일대교까지는 약 4km이며 차량으로 약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업 중명리에 있습니다. 거래형태는 매매로 되어있습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357제곱미터 108평입니다.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국유주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 중에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에는 건폐율 60%와 용적률 10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보다 건폐율은 20%가 더 높습니다. 연일 대교까지 거리는 약 4km입니다. 차량으로는 6분 거리에 있습니다. 포항철강공단과 포항시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은 185만원이며 매매금액은 1억 9천 5백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모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의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 1 0 2 4 8 7 0 0 2 5